첫 만남설 사실 이야기하자면 정인이가 먼저 설 좋아했어. 아 진짜로. 딱 보자마자 오무에저런 사람이 있구나. 오, 어? 제 뭐야? 제 <웃음> <쟤> 뭐야? <웃음> 어, 약간 빛이 딱 여기에만 있는 그런 느낌? 그렇게딱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나는 이제 마음속에서 퉁고 있었던 거지.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셜롬! 헌일상의 진원입니다 정인입니다.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웃음> 네. 오늘 정인이랑 왜 영상을 켰냐? 제가 헌일상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뭐냐? 어떻게 처음 만났냐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가끔 인스타나 이런 데서 대답을 해드렸는데 앞으로는 누가 물어보시면 이거 링크해 드리면서 아. 보시면 나옵니다. 할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처음 만남 썰 사실 이야기하자면 정인이가 먼저 썰 좋아했어요. <웃음> 아 진짜로 솔직해지세요. <웃음> <웃음> 내가 먼저 어떻게 이 사람을 알게 됐는지를 먼저 얘기를 할게요. 그럼 바야흐로 벌써 5년 전이구나 <웃음> 제가 20살 때 총신대학교를 입학하여서 신입생 오티를 갔습니다. 오티 그 시간 첫째 날에 이제 과, 과별로 나와가지고 뭐 어떤 과다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응. 근데 다른 학교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헬퍼라고 해서 선배들이 와서 조금 도와주네요. 신입생들이 잘 적응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 세계가. 그래서 각 학과별로 선배들이 와 있었던 거였죠. 근데 거기에 저도 갔었어요. 과별로 이제 소개를 하면은 어, 자존심 약간 어, 이제 이런 싸움이지 우리 과 나왔다 하고 아, 이제 막 뒤에서 이제 막 호응해 주는 그런 그치. 느낌이지.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처음에 관심도 별로 없고 그냥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앞에만 있었어요. 또 굳이 그렇게 쳐다보고 싶지 않았어. 근데 이렇게 보다가, 이제 신학과를 소개하는데, 신학과는 보통 다 남자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어떨 때보다 여자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남자 목소리가 우렁차게, 와와와와와와와 왜, 왜 이렇게 들리는 거요 그래서 내가, 뭐야! 하고 내가 그때 딱 뒤를 봤는데, 그때 당시 아마 멜빵을, 청멜빵에다가 멜빵. 무슨 모자? 쇼피니. 어, 쇼피니에게 갈색인가 검은색인가를 하고 있었는데, 보시면 아시겠다시피 되게 약간 귀염상이잖아요. 딱 보자마자, 오, 무렵교에 저런 사람이 있구나. 무렵교에 <웃음> 저렇게, 어 잘생긴 사람이 있구나. 그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어, 잘생긴 사람이 있구나 라고 얘기했다고 제가 먼저 좋아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아니거든요 아무튼 간에 처음 만난 썰 그러자면 일단 정인이가 저를 먼저 좋아하는 게맞고요 왜냐면 저는 정인이를 몰랐거든요 그때도 그냥 몰랐기 때문에 먼저 저 정한 게 맞아 음. 나는 이제 정인이를 처음 본게 4월 한 중순쯤? 이제 봄 지나고쯤이었는데 음. 이게 지나고서 미화가 된건지 모르겠어 뭐요? <웃음> 근데 내가 아니었다 아니 아니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학교가 체프를 드려요. 음. 체프를 드리는데 화수목금 드린단 말이에요. 체프리 네. 많아요. 네. 그날도 어김없이 이제 저도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희가 1층에 출구가 A, A B, C, D, E, F 이렇게 있는데 기도에 끝나고 문이 열리면 A랑 D 문이 열려요. 저도 이제 A 문으로 나가려고 딱 하고 있었는데 정인이도 이제 마침 그쪽으로 나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어. 내가 정인이를 그 이제 강당에서 나가면서 이제 처음 봤지. 근데 그때 정인만 다 보였어. 뭔가 되게 청초한 느낌? 어 그런 느낌으로 딱 봤는데 어? 제 뭐야? 제 <웃음> <쟤> 뭐야? <웃음> 어, 약간 빛이 딱 여기에만 있는 그런 느낌? 이렇게 딱 보였어요 알고 보니까 이제 내가 원래 알고 있던 애였던 거지 누군지 직접적으로 아는 건 아닌데 내가 원래 너라는 존재를 처음 알게 된건 아니거든 네. 이제 예전에 제 친구 중에 이제 최간에 있는 보정이라는 친구가 음, 잘 지내시죠? 예, <웃음> 유아교육과 유학, 학회장으로 있어가지고 제가 권력을 제가 남용하기 위해서 너네 이제 신입생 중예쁜이 없냐? 아, 네. <웃음> <웃음> 이렇게 장난고 물어봤었거든요. 그때 보정이가 정인을 얘기해줬었어? 그래서 감사해. 사진을 봤었는데 사진들은 그때 내 스타일이 아니었던 거야. 아. 그래서. 모르겠는데? 라고 했었거든 제가 까였어요 여러분 <웃음> 아니 뭘까요데이지시한 것도 아닌데 딱 그때 정인이 딱 첫눈에 반하고 이제 마음속에서 이제 사모하기 시작한거지 백종인 이름 예쁜데 이러면서 <웃음> <그래서> 막 괜찮은데 <웃음> 사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뭔가 내 마음속에서 품었지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하민이랑 내가 같이 살았거든 지금 PD님으로 있 하민이랑 근데 그때 하민이한테도 하민아 좋아하는 가 생겼다 <웃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하민이랑 얘기를 했던 게 뭐였냐면 학교에서 너를 마주칠 거 아니야 그때 이제 우리가 야 백정인이 다 하면은 너무 친하잖아. 음. 그러니까 하민이가또 그런 거 잘하거든. 코드네임 만드는 거. 음. 흰백 바를 정 사람인 이렇게 그냥 단성에 붙여가지고 음. 하얗고 바른 사람 해서 <웃음> 하바사로 줄여가지고 아. 이제 하바사로 너를 우리끼리 이제 속칭으로 부르기 시작한 거지. 그렇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난, 난 이제 마음속에서 품고 있었던 거지. 그런데 문제가 음. 있었죠. 내가 정인이를 마음속으로 품은지. 한 주가 안 되지 않았을 때 이제 정인이의 이제 SNS를 어김없이 들어가 봤는데 페이스북에 배경사진이 바꾼 거야 <웃음> 어? 남자친구가 있네? 일단 이 마음을 일단은 접어야겠구나 한상에 음. 들었지? 뺏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는 음. 잘못된 거니까 그런데 뭔가 내 느낌이 왔어요 딱그 사진 한 장을 보자마자 난 여름방학 정도 되면 뭔가 헤어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근데 아니나 다를까 헤어졌다네? 근데 왜 이걸 알았냐 내 주변에 소식통이 많거든 <웃음> 순종이지? 이름 밝혀도 되나? 순종아, 잘 지내니? 어, 어. 순종이 역할이 진짜 꼽지. 어. 순종이가 응. 너가 헤어졌다는 소식을 이제 듣자마자 얘기해준 거지. 응. 응.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작업이 시작된 거지. 우리의 작업은 뭐였냐? 계속해서 내 얘기를 해라. 응. 언급을 해라. 잊지 않게 해라. 근데 정인이가 그때 이제 순종이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 연애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어. 그래서 그때 응. 순종이가 뭐였냐면, 나는 안 좋은데 소개시켜줘?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 그때 이제 내 이름을 꺼낸 거지. 그때 이제 정인이 반응이 에이 그분이 날왜 만나냐 이런식으로 했다는 거야 잠깐만 그분이 왜날 만나? 이거는 좋은 말인데? <웃음> 그치, 싶은 거야 <그치>. <웃음> 나는 괜찮은데 그분이 날만날까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어. 그래서 어 잠깐만 이거 느낌 있다 어. 내 계획은 뭐였냐 정인이가 마침 2학기 때 파이디언 동아리를 들어온다는 거야 걔 2학기다 2학기 때 파이 좀 들어오면 끝났다. 바로 꼬셔버린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웃음> <웃음>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음. 그래서 나의 전략 중에 하나. 뭐였냐? 정인이 인스타그램에 좋아요를 누르는 거였어. 근데 절대 음. 팔로우는 하지 않았어. 아, 그니까 팔 이게 나만의 엄청난 밀당이었거든. 아. 들어가가지고 랜덤하게 이제 좋아요를 누르고 했던 거죠. 음. 그래서 뭔가 이제 뜰거 아니야? 음. D5.J.C님이 좋아요를 눌렀으면 약간 이렇게 어. 좋아요, 이렇게 뜰거 아니야? 그래서 내 이제 연애 사업을 위한 작업. 이렇게 이제 계속했던 거지. 약간 관, 관심이 있나 나한테? 아, 어느 정도 조금 느낌이 아, 있었거든요. 어. 완벽하게 통한 거죠. 그쵸. 제 작전이. 머리가 똑똑한 네. 거 비상한 거죠. 맞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지내는데 그때가 하트 시그널을 첫 번째가 두 번째 시즌할 때였는데 내 마음속 확 결단을 하게 되는 게 있었어. 서준이라는 분이랑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잘 되다가 마지막에 이 서준이 형 약간 내적지인할때 다른 변호사 분이 어이. 그때 시각으 그분이랑 대면이 되단 말이야. 와, 사랑은 타이밍이구나. 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구나. 그 느낀 거지. 그때 이제 내 기억 속에서는 이제 그분이랑 정이랑 좀 약간 이미지가 좀 겹쳐 보이는게 있었어. 들었었어요. 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2학기가 됐는데, 다음 때는 순정인가 1층 공신이었고, 2학기가 넘어가면서 어떤 이제 은비가 그거를 이제 주도로 가져갔는데, 그렇죠. 어, 파이들 여름 사역했던 사람들 뒤풀이하는 시간이었는데, 그날 따라 은비랑 하민이가 자꾸 내 앞에서. <웃음> 막 이러고 웃고 응. 어우 너무 화가 나대? 응. 한두 번도 아니고 하루 종일 그러니까? 뭐냐고 막 말을 하라 그랬어 응. 하밍에 또 그냥 음. 이러고 가는 거야 뭐냐 말을 해라 했더니 학교에 몇몇 남자애들이 정인이를 소개 받고 싶어 하더라 이런 얘기였어요 그리고, 저도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뭐 어쩌라고 싶었지 왜? 자신 있었거든 음. 그래봤자 총신에서 뭐 <웃음> 이걸 보는 <웃음> 총신분들 죄송해요 근데 자신감이 하늘에 찌르시네 아, 근데 제 마음이 그랬어요 누구래 했더니 들어 봤더니 좀 쫄리는 거야. 응. 내가 되게 괜찮다고 생각했던 친구야. 근데 그 친구가 <웃음> 정현이한테 관심이 있다네. 그러니 진짜로 그 하트 시그널처럼 이한 순간 때문에 갑자기 놓치게 되면 어떡하대? 이제 진짜 사랑하는 타이밍인데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 야 연락할게. 오늘. 응. 좀 어떻게 좀해 봐. 해 가지고 은비가 좀 약간 너한테 이제 미리 언제를 줬지? 그랬지. 어. 그때 있었어. 빵을 먹고 있었는데 이제 연락을 하려고 한대요. 연락하는 거 알겠는데 내가 지금 이거 빵을 먹고 있으니까 <웃음> 이빵 먹고 있을 때는 신경을 쓰고 싶지 않다 <웃음> 그래서 조금만 있다가 연락을 하라고 해달라 음, <웃음> 맞아. 이렇게 <웃음> 들었어 나도 뭐 먹고 있으니까 이따가 얘기했으면 좋겠다 <웃음> 해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기잖아 강도래 <웃음> <방돌해. 웃음> 어. 그때 내가 아, 이제 아, 적당한 타이밍에 이제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어요 정확히 기억나 안녕. <웃음> 연락해보니까 반응이 나쁘지 않아. 얘도 <웃음> 나한테 호감이 좀 있는 것 같아. 말투나 이런 것들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진짜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 연락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연락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좀 제가 그럼 데이트 좀 한번 해볼까 싶어가지고, 영화 보러 가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9월 5일 화요일에 처음 만났고, 9월 8일 금요일에 우리가 서울대 입구에서 저녁 먹고 영화 봤고 9월 그 다음 주 토요일 9월 16일에 혀화 가서 연극 봤나? 음. 근데 사실은 딱두번 만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학교 안에서 계속 만났으니까 어. 연락도 계속 하고 아무튼간에 좀 느끼... 빨리 사귀했어 네, 빠르게... <웃음> <웃음> 인정. <웃음> 어. 내가 오늘 내게 고백하지 않으면 정인이가 나를 어장이라고 느낄 것 같은 거야 왠지. 그렇게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어 나는.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연극 보고 하루 종일 나는 계속 그런거였 했어. 언제 고백하지? 아, 진짜? 어. 언제 고백을 오늘 해야 돼? 언제 하지? 막 이렇게 해서 생각을 했지. 어떻게든 고백각 잡겠다고 막. 음. 낙상공원도 올라갔는데, 뭔가 올라가서 할까 했는데, 타이밍이 어려운 거야. 저는 올라가서 고백할 줄 알았거든요. 어, 그때 올라가서 맞으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하 다음에 뭔가 나도 각을 못 잡겠는 거야. 사람들도 꽤 있고. 결국 다 갔다 갔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 이제 가장. 하고 아, 이제 내려가는 아. 거지. 그래서 난 내려가면서, 아, 오늘 아니구나음 근데 나는 이제 내려가면서 고민이 너무 많은 거야. <웃음> <웃음> 야 잠깐만 너 고백 언제하지? 언제하지막 계속 이러고 있었던 거야. 어. 그러다가 이제 진짜 근데 거의 다 내려온 거지 그러다 보니까 다, 어, 진짜 다 내려왔지. 그러다가 이제 딱 옆에 공을 왔는데 고양이 두세 응. 두, 마리가 있는 거야. 새끼 고양이가. 난 별로 고양이 안좋아요난 강아지만 좋아하는데 뭐 <웃음> 고양이 응. 대면서 고양이 이렇게 막 관심 있는 척하면서 일단 시간을 끌려고 응. 거기 앉아가지고 계단 같은데 앉아가지고 고양이 보고 고양이 막 보면서 얘기하고. 난 정확히 기억 안 나. 뭐라고 백겠니 너무 떨려가지고.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 상황이 기억나. 안 하는 것 같아서 이제 가야 되는 시간이니까 오. 아, 이제 오빠 이제 늦었으니까 갈까요? 하고 일어나는데. 이제 가야 돼요? 뭐, 잠깐만요. 왜, 어? 뭐지? 지금인가? <웃음> 아, 그랬어? 어,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막 뭐, 옛날부터 좋아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우리 사, 사귀다가 만나보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네. <웃음> 좋아요. <웃음> 이렇게 됐죠. 그렇게 해서 그 미일 이발관 앞에서 이제 고양이 세 마리의 축하를 받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사귀게 됐죠. 어. 17년도 9월 16일부터 그렇게 저희는 만나게 됐어요. 22? 이렇게 오래 사귈 줄 몰랐어요. 17, 18, 19, 20, 21, 22... 햇수로 맞아주면 6년 차예요. 오랜 시간 동안 만나서 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썰을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을 통해서 궁금증이 좀해소 되셨기를 음. 바라면서 또 영상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짜.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정인이 그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기 뜰 거예요. 구독해주세요. 구독! 네. <웃음>